이제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줄 거다 왜냐하면 대검의 공공수사부 쪽으로 보내야 된다 다른 곳은 위험하단다 왜 대검 공공수사부일까 그쪽에 접수만 시켜놓으면 배당과 수사와 기소까지 모두 다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게 일이 처리될 거라는 걸 전제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건의 접수, 배당, 수사, 기소에 의도한 대로 일이 처리되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, 공공수사부 부장까지도 컨트롤 할수 있는 사람,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검에 누가 있습니까? 아무래도 뭐 총장인 가능성은 있는데요. 총장의 가능성밖에 없는 겁니다. 최근에 이제 문제되고 있는 고발 사주 관련돼서 지금 김웅하고 제보자 조성은 시 간의 대화록이 일부 공개됐어요 언론에 그 공개된 내용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검의 공공수사부 쪽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여러 부분이 다 이상하긴 하지만 왜 대검 공공수사부일까 왜 여기를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녹취록을 보니까 다른 곳은 위험하단다 다 이런 표현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발장을 대검 공공수사부 쪽으로 보내놓기만 하면 은 위험하지 않게, 즉 안전하게,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고발을 하려는 사람들의 의도가 완성될 수 있게 일이 처리될 거라는 걸 전제한 것 아니겠습니까? 어떻습니까, 총장님? 어, 그렇게 제가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말씀 바로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. 예, 다른 곳은 위험하고 공공수사부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할 거라면 한다면 이거는 그쪽에 접수만 시켜놓으면 배당과 수사와 기소까지 모두 다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게 즉 고발한 사람들의 뜻이 관철 되도록 또 고발 사주한 사람의 뜻이 관철 되도록 일이 처리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사건의 접수, 배당, 수사, 기소에 자신의 뜻을 전부 관철시켜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의도한 대로 일이 처리되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 대검 공공수사부 부장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대검에 누가 있습니까? 저로서는 그런 모든 것은 그 절차와 제도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총장님이야 그러시겠죠. 그런데 이 고발 사주 당시에 대검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. 사건의 접수와 배당 수사 기소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.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검의 누구죠? 뭐 아무래도 뭐 총장일 가능성은 있는데요. 어 저는 총장 일을 해보면서 이건 절차와 제도로서 이루어질 일이지 제가 임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.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총장님의 마음가짐과 다짐은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장일 가능성밖에 없는 겁니다. 이 흐름을 관철시키면서 자신의 뜻대로 사건의 접수, 배당, 수사,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할수 있는 사람은 대검에서도 총장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장님께서도 총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참고돼서 아마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